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우현 학생운동 사진 집안 장모 사망 원인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배우 우현이 대학생 시절 학생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실을 고백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우현은 과거 JTBC 유자식 38자의 출연에 대학생 시설민주화운동을 했던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이에 예, MC 손범수가 아빠의 군대 생활에 관해 알고 있냐고 묻자 우준서 군은 아빠를 보면 집에서 항상 누워있을 정도로 게으르고 남자답지 않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군대에 안 다녀온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이에 우현은 군대에 정말 가고 싶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대학교 때 학생 민주화 운동 때문에 감옥에 두 차례 갔다 왔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본의 아니게 군대에 못 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시 방송에서 우연히 시위를 하던 사진을 공개했고 해당 사진은 미국 시사 잡지에 실리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한편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지만 대학중 학생운동에 뛰어들면서 옥살이만두 번을 해서 소집 제외되어 군면제를 받았는데요.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학번상 6월 항쟁의 선봉에 섰다고 합니다. 등록해주세요.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된 이한열 열사 출탄 사망사건 항의 집회에서 휠선봉에 섰기 때문에 미국 시사잡지의 일면 메인을 장식하기도 했다고 하죠.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연세대 국문과 파리학번으로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우상호 의원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1988년 연극 제작자로 첫 데뷔 후 제작이나 기획하는 데에만 참여했지만 정작 본인이 연기를 한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신학과 동계이자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학생운동을 함께한 절친, 배우 안내상과의 인연으로 연극 라이어로 데뷔하였다고 합니다. 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때 나이가 서른다섯으로 배우 직원 상당히 늦은 나이인데요.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유의 누안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10살 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 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40대 시절에도 20살 이상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하니 웃픈 사연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피투게더에 출연한 우현은 절친 안내상과 함께 과거 그의 부유한 집안에 대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안내상은 우현의 집안이 의사 집안이었다 밝혔고 우현은 과거 소보기가 아니면 먹지를 못할 정도였다 말에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내상은 광주로 무전 여행을 떠났다가 우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우현의 집으로 갈수 있었고 의리으리한 대저택 옆에 3층짜리 병원이 있어 제 들어 사는 줄 알았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우현은 대학에 들어가 처음으로 감자탕, 숭대 돼지고기 같은 음식을 먹어볼 정도였다며 진짜 맛있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등록해주세요. 한편 우현의 장모이자 조련의 어머니인 소설가 과거의진, 씨가 결세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텍스트입니다. 소설가이기도 한고거의진이 향년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소설가협회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 평소 혈압이 높으셨던 걸로 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진도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셨고 병원에 이송하는 시간이 좀 늦어졌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등록해주세요. 고인은 사위인 배우 우현과 함께 SBS 예능 프로그램 자기야 100년 손님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목소리>